와우! 빡빡이야 아니, 와우 오늘 네? 여러분 게임은 60초 리마스터 버전 가지고 와보았구요 참여하는 친구들은 2D, 한편이 연비 그리고 제가 할건데 이게 지금 1인용 게임이잖아요 누가 마우스 움직이냐 지금 이거 지금 누가 마우스 움직이는거야 이거 어, 이거 지금 다 같이 저희가 게임을 할겁니다 여러분들 음, 다 같이 게임을 할거 예, 예, 예, 하나의 게임을 다 같이 하는 시간 게임 같이 하기 개 같이 예개 같이 개 같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거데요이 게임이 진짜 유명한 게임인데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 어 맞아. 근데 이거 옵션 가서 소리 조금 줄여줄게. 소리 좀 크지. 네. 음, 음 좋아요. 퀄리티 폭발물은 뭐야? 퀄리티 엄청도 없나? 뭐 퀄리티 낮음 중간 높음 폭발물 폭발물로 가 우리는 그러면. 오케이. 음, 폭발물로 가. 오, 오 바뀐다. 아빠 엄마 아빠 아빠 <웃음> 아빠. <웃음> 아빠 벨티범, 이런 가부장적이. <웃음> 벨티범 엄마. 엄마. 어. 어 뭐야 뭐 눌렀어. 여기 일단 새 게임 한번 가보시죠. 예. 네. 아이 누구야 이것도. 또못 <웃음> <또> 간다. <웃음> 아씨아 마우스 좀 껴들지 말아봐요. 어 아, 됐다 눌렀다. 아 이게 이거 눌렀을 때구나. 그럼 세계 멸망은 뭐고? 핵 폭발 풀 코스 체험. 풀 코스. 아 챌린지 피난 훈련. 튜토리얼. 아 튜토리얼부터 살짝쿵 해볼까요?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내가 대충 영상은 본적이 있는데 한번도 안해봐서 잡기 버튼을 음... 누르면 어우 뭔 소리야 엥? 음? 어 노란 엑스로 이동 아 딸이 지금 연주하는 아, 거였어 트럼프에. 아 트럼펫 아아 트럼펫 음... 어 진짜 못한다 <웃음> 아 챙기는 거? 뭐 어떻게 챙겨 티미를 찾으세요 뭐야, 티미 방금... 티미 헤이 hey, 티미. 여 있다. 티미. 요. 어, 아왜 이렇게 부딪힐 때뭐 무슨 교통사고 소리가 나. <웃음> 티미를 잡으세요? 아, 어. 티미를 수집했어. 그다음에 방공호 여기. 어, 여기를 열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표시된 어, 통조림 소림 아, 여기. 아오야이 지지배야. <웃음> 그만해. 표시된 물을 찾아 손에 넣으세요. 물은 어디 표시돼 있어? 물은 당연히 주방에있겠지 주방이 어... 어디 있어? 봐봐. 여기잖아. 어... 없네. <웃음> 어 저거다 저물 저거 아니야 저 파란색. 아닌데? 표시된 물. 아니네. 표시된 물. 표시된 물. 화장실 아닐까? 화장실 물. <웃음> 어디 있어? 표시된. 이따 이따 이거다 이거다 이 방공으로 이동 하래 왜또부부가 부족해? 아, 저희 팀이는 두 칸을 차지하는 거네. 밑에 네 칸인데.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들고 있는 걸 모두 집어 던진 거야 이렇게. 어 그래 그래. 타이머 재 가지고 이거 하잖아. 그럼 뭐 총도 모으고, 뭐 식량 물 이런 거 모아 가지고 그지. 아 라디오 찾아서. 아 저기 저기. 근데 이게 기본적인 위치를 알려주니까 이거 좀 유리하게 했는데. 딱 집어 넣고 그지. 그래. 제한 시간 안에 다섯 가지. 아, 5가지. 아, 아이 딸부터 집어 넣자 그냥 이거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이거. 오케이. <웃음> 음. 야. <웃음> 무거워서 안 된다는데요? 어 됐다. 어. 들어가. <웃음> 딸세 칸이야. 빨리 빨리 자기, 빨리 빨리 빨리. 자기 들어가. 여보. 뭐. 안 돼. 너무 비효율적인 움직임이? 어, 3개, 3개. 아, 세 개. 그거 왜 가져가? 일단 표시돼 있으니까. 그 표시, 다가가는 건 표시돼 있으면? 어다져야되는거야 음식 음식 음식 음식 물물물 지도 지도 지도 음식 두개 음식 두개 음식 두개 기타 메일. 기타도 필요하지 않고 총총총총총총총총 알았어 총저왜 조이지 갱갱갱갱갱갱 빨리 나, 빨리 나. 빨리 느릿해졌어 이렇게 빨리 빨랑빨락갑니다빨랑빨락알 어, 알았어 합니다, 빨락, 빨락, 알았어 물 지도 플래시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빨리 거, 빨리, 빨리 먹어, 느려, 드려, 아, 느려, 아, 느려, 느려 방에 고 느린 게아 이동하래 느린 게 아니고 느린 게, 게, 게, 게 아니고 그러면 지도 뭐뭐뭐야 뭐 되는데 이거 이거 이거 팀이 팀이 팀이 팀이 없네 이거 이거 시어시 없어 됐어 팀이 어 팀이 팀이 아나 아들 버린 거야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나 아들 버린 거야 나쁜 아빠 아니 어 그래 나 아들 미리 넣었잖아 아 아 그냥 여기 서있으면 돼 끝나고는 어어 아, 아. 아. 그러네 그러네 아니야 아들 아까 넣었잖아 초반에 어? 이대로 그냥 시작이라고? 아니 튜토리얼인 줄 알았지? 야 근데 후레쉬도 있고 책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총도 있고 식량도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니? 그러니까 어 이거 어느정도 책은 뭐지? 어 가보자 방공호에 무사히 들어왔군 축하한다 아, 훈련! 아직 훈련인가봐. 어... 아, 아직 훈련인가봐. 에이, 그러면 그냥 시작할까, 이제? 아, 오케이. 쉽네. 어, 이제 그냥... 음. 바로 ES. 어, 바로 ES. 아, 위에서. 근데 진짜 들고 온게 적으니까 좀 힘들긴 하다. 뭐, 힘들어 보지도 않은 애가 뭐 벌써 힘들대. <웃음> 캐릭터 선택 엄마로 할까, 아빠로 할까? 음.. 일단은 난이도 중간으로 가보자 오케이 어, 좋아 탐사시간 어, 0초? 아.. 일단 쓱 둘러볼 시간을 주나보네 이거 일단 아빠 해가지고 이거 한펜이 도전 가자 아 시작할 때? 오케이 첫판 한펜이 도전 간다 어! 배치가 바뀌네 아 그러네 뭐해 너 아, 빨리 빨리 빨리 아, 빨리 빨리 아, 아니다 아, 이게 탐사 아, 시간 탐사 시간 탐사 시간 아, 아, 탐사 시간 아, 아, 어, 어 일단 우리 먹 먹을, 먹을 걸 일단 준비해야 돼 근데 우리 며칠이나 있어야 되는 거? 지금이야 어, 시작했어 어, 시작했어. 어, 시작했어. 어, 시작했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들이랑 어, 어. 여보부터 했고 오케이 오케이 가족부터 딸딸딸딸딸야 도끼는 이거, 진짜 필수품인 도끼. 거 같은데 야, 도끼라 아까 총총총총총 버거 주려니 하던데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딸이 없는데 야 결국에 딸은 버리는 거야 결국에 <웃음> 딸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 야, 야, 다쳤어, 다쳤어, 다쳤어. <웃음> 오케이. <웃음>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야, 방동면 있어, <웃음> 뒤에 방동면 있는데? 방동면, 방동면 어디? 지도, 지도. 어. 방동면 어디? 저, 저 딸, 딸, 딸 뒤에, 뒤저 일단 넣어, 일단 다 넣고. 딸이 아까 딸. 두 칸이었냐? 밥이. 칸. 야, 야, 그럼 얘못 구해. 야, 딸은. 와. 야, 아 빨리 빨리. 야, 게다가 물이랑 식량 하나도 안. 야! 야! 야 어떻게 할 거야? 나 놓고! 신장 신장 신장! 오른쪽에 어, 아까 지나갔어! 시, 시, 너 죽어 너 죽는다고! 어. 여보! <웃음> 와 진짜 와 뭐야? 이렇게 1일차 시작하자고? 와 <웃음> 진짜 와 진짜 절망적이다 절망적이야 간발의 차로 다 살았어 아 방공호에 뭔가 쌓아놨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여행가방을 발견을 했어 오케이. 어 분명 굉장히 쓸만한.. 아 후레쉬가 어, 어. 후레쉬 있었네 배급 <웃음> 이거 어떻게 배급할 건데 이거 일단 1일차는 굶자 지금 다 영양이 뭐 아, 실조 이런건 아니니까 아 그러네 응. 어 알았어 그러면 <웃음> 아 점점 생긴거 <웃음> 우울해지고 초췌해졌네 이 <웃음> 어떻게 할 거야 <웃음> 테드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고 메리 제인 별다른 걱정거리 없고 오. 기분 좋아보이고 팀이도뭐 괜찮고 뭐 2일차부터 그러면 어. 음. 그러면은 음. 티미 울 조금 줘 팀이 울? 됐다 <웃음> <웃음> 됐어 됐어 아 막내 우대야? 어. <웃음> 너 막내지 <웃음> 그게 아니라 <아하. 웃음> 다른 사람들은 풍채가 있잖아 이거 근데, 너무 약해, 근데 실제 한 팬이 가족 구성이랑 똑같은 데다가 여기 진짜 이거 한 팬이랑 진짜 비슷해있네 <웃음> 그러네 어, 리얼 한팬인 이거 도 있고 하거든요 음. 이거는 뭐야? 아 탐사 준비? 아 어떻게 할래 우리? 내일은 탐사 준비 한번 해보는 거 나쁘지 않지? 탐사 일정 짜기 하자 그러면 오케이 진행 내가 지도로 가져와서 탐사 계획을 짤수 있었던 거예요 아아.. 음.. 총 도끼도 있어? 심지어? 오케오케 이이여행가봐 음,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막 찌직찌직 무섭게 그니까.. 방사능 소리가 나지 토론토에서라도 우린 잘 헤쳐나갈 거야 테드가 물이 필요하다 그러고 아빠 그 다음에 엄마도 물 달라고 그러고 돌로레스도 물 달라고 그러고 아.. 네 티미는 이런 상황에 는 아주 아주 씩씩한 모습. <웃음> 야, 한 팬이가 따로 없다물 <웃음> 먹었거든 <웃음> 아, 그러면. 그러면. 티미를 일단 하나 줘 아, 언제까지 물을. 티미만 챙길 m y <웃음> <오케이>, <웃음> 이제 물은 한 입씩 줍시다 티미 빼고 네, 티미 빼고? y o 티미 빼고 티미 y Okay. Okay. o k a 2디 <웃음> 케빈 <웃음> 어 요거 이렇게 한입씩만 합시다 물 한입씩만 오케이 아물 한입씩만 식량형은좀 아까우니 어? 어떡하냐? 음, 일단 아버지 케빈님이 나옵시다 그래 이건 아빠가 좀 식량 좀 써야지 맞지? 그러고 지금 가장 용감한 티미를 보내자 오케이. 이거 가. 아 잠깐만 아 티미도 보내라고? 음. 아니야 한 명이래. 어한 아, 명만. 아한 명이야? 뭐 가지고 도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아방독면방독면 어. 방독면. 음, 일단 가방을 딱 해가지고 손칼 늘리고. 아 그다음 방독면방독면 방독면, 총. 기어 도끼? 도끼로 아까 총으로 아까. 도끼 총은 어. 총알 제한이 있잖아. 아 그치. 그렇지 음. 아껴야지 아껴야지 아껴야 잘 살지. 아빠 다녀올게. 오케이. 뭐 어, 아빠 돌아온 죽었어? 아니 <웃음> 아빠 안 죽었어 아빠 돌아다니고 있어~~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장비 이렇게 근데 장비가 좋아 지금 일단 음, 맞아 음. 오 팀이 이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어, 한편이 응,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뭐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최선을 뭐, 다해서 뭐, 체스를 있어. 두고 있어 최선을 <웃음> 다해서 벽 보고 있어 <웃음> 아. 아빠 갔을 때밥 먹자 <웃음> 갑습. <웃음> 야, <웃음> 너무하네. 엄마 축의 뭐. 생각은? <웃음>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루 정도 단식해도 좋지 않을까? 아, 아무래도. 아예 없이 간다. 기분 좋으니까. 그렇지. 원래 이 단식이라는 게 몸에 좋아요, 오히려. 맞아. 이건 뭐야? 아, 어, 그래 그래. 생존하기 힘들어 그냥 감상이야, 감상. 이런 아, 감상은 문제 없어. 도전과제 뭐 생존주의자 달성했다. 근데 왜나안 와? 왜왜나안 돌아오지? 야 이거 누가 낙서했니? 또 생각 없이. 팀이 아닐까? 팀타나. 저기만 보고 있는데. 팀이 목마르고 지금 메리제인. 음, 우리 연비는 지금 괜찮고. 음, 어 멀쩡하고. 어 트디 엄마도 멀쩡. 어, 그러면 팀이만 또 물? 어 팀이만 물한입 주시. <웃음> <웃음> 한 펜이 물한입 주세요, <웃음> 물 <한입> 주세요. <웃음> 하하 물한입 주세요 하하 옛날 생각 자꾸 하게 돼? 얘들아 옛날 생각 하지마 아빠 곧올 거야 음 오빠 너무 안 오는데? 그리고 연비야 꼬리 <웃음> <웃음> 어, 이게 나, 뭐야 나왜 이렇게 더졌어 <웃음> 연비야 꼬리 이게 뭐니 지금 하하 <웃음> <웃음>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 어 그래. 어, 물로 가자 또. 아 오케이. 어 이렇게 물. 이렇게. 아 근데 아빠가.. 아죽는거 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빠 살아있어. <웃음> 야 이럴 거면 수프 먹어. 아빠 살아있다. 아빠 살아있다. 아빠 살아 아빠가 많이 구해올게. 아빠 왜안 와? <웃음> 아빠, <웃음> 아빠 왜 이렇게 안 와? 아빠 왜안 오는 거야? 야뭐 눌러자잖아? 혹시? 아, 근데 뭐 우리 뭐처치했니 <웃음> 이거 뭐안 읽은 건 <웃음> 뭐야 이거 뭐 이상한데? 야, 근데 지금 셋다 배고프대. 어. 이거 이제 뭐 먹어야 먹어야겠다. 이제 이제 뭐 먹어야겠다, 이제. 그렇지? 그러고 저거 한번 가방 한번 다시 눌러 봐 봐. 음. 근데 이게 진행 중이라고 떠. 그러니까 아빠 아. 아직 듣지 않았어. 안 눌러지지 않아? 어, 음. 안 눌러져. 안 눌러져. 아빠 아직 죽지 않았다 얘들아 어? 어, 뭐야? 어? 티미의 생일... 어? 생일이다 그면 러 이거 줘야지 뭐 체크, 체크 게임을 게임. 하라고 어, 그냥 기분 좋게 해 줘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몇판줘 몇 주고 그렇지 막 연비가 이 악물고 이기면 또 한편에 삐지지 <웃음> <웃음> 어? 어 이거 뜯은 거고 어. 아이고 뭘뭐 이렇게 상황이 우울하다 어? 거기서 다 죽겠는데? <웃음> 아 팀이 또 목마르대 있지 한편아 <웃음> 자기 혼자 조깅이라도 했나 이 안에서 <웃음> 아니 왜 빠를래 <웃음> 아니 팀이 아니. 한번 굶겨봐 물 주자 아니 아니 생일이었더나 아 진짜. 물도 주지마 물도 주지마 <웃음> 야, 누나가 물주냐 물? 이거 엄마가 결정해 이거 누나는 물주지 말라 그러고 한팬이는 먹고싶다 그러고 음, 오늘은 폐가 좀고프구나 엄마가 한입좀 할게 아니 아니 아니 왜? 아니 에이. 그건 안되고 아니 한팬이한테 물줄거야 말거야 어떻게 한팬아 목마르니? 목이 너무 말라요 엄마 어제 생일이었는데 어제 생일이었니 엄마가 네. 까먹고 안줬구나 생일은 <웃음> 그래 물이라도 먹을래? <웃음> 아 감사합니다 어물 그럼 다 떨어지는데? 그러면 하루 참아보렴. 뭔가 떨어지겠다. 이거 뭐야? 아 연비 어? 이상하게 오늘 잠잠하대. 연비야 괜찮니? 어 그러면 말 이미 걸었죠? 어말 걸어봐. 오케이. <웃음> 우리 아빠 왜안 오지? 나왜안 오지? 아왜 아빠? 아니 아빠. 아빠. 연비야 점점 초점을 잃어가. 어, 힘들어서. 내가 <웃음> 많이 고프네 아유, 이게 방금 이게 첫 번째 이 조종을 아빠 조종을 한 패니까 가지고전 책임 없어요. <웃음> 아, 진짜 물다 부족하네 이제. 셋다 부족해. 그냥 아빠 언제 와? 팀이가 많이 급한 거 같은데. 당장 줘야 된다고 아까. 아, 함, 그래. 한번 봐봐봐 봐. 봐봐. 아, 내레이션이 줄래. 아. 어, 내레이션이 지금 당장 줄래. 아 그래. 뭐 실제면은 뭐 동생 챙기겠지. 뭐 누구 챙기겠어, 그렇지? 맞아. <웃음> 아들아, 밥먹을렴 어, 이건 뭐야? 어? 쉽지 않으면 우리 토해 버린다. 어? <웃음> 아무것도 없는데. 방금 내 아빠 들고 나갔어. 하이제 <웃음> 아빠 와야 돼. 그러게. 아빠 이제 진짜 와야 돼. 된...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웃음> 어, 내 식량. 어, 왜 이래? 왜 이래? 상태들이 병 걸렸어. 야뭐잊제 왔어요. <웃음> 아 지상에서 무사히 돌아왔는데. 아이고. 아 그래도 좀 구해는 왔잖아. 어 오, 그래 그래. 3개. 통조림 세 개에다가 물물물 물 가져야 돼. 와 이번에 애들 좀먹 먹게 할수 있겠다. 야 물도 그렇지. 두 개에다가 아 가방 잃어버리고 아. 왔어. 아? 어? 도끼도, 도끼도? 못둬 왔피도 미치겄다. 테드 완전 탈진이고 아이고 어떡하냐 아프기도 하고 큰일 났네. 일단 다 줘야지 이번 편에. 그래 일단 다 먹여보자꾸나. 어, 일단은 먹는 건다 먹고 티미 빼고 물도 다 마셔. 아니야. 아빠는 니아왜 마셔? <웃음> 좀 참아. 밖에서 먹고 왔을 거 아니야. <웃음> 아니, 그러면은... 야, 아빠 그래도 힘들게 구해왔는데 이씨. 아 일단은 아이고, 아 팀이 또 아파서 야얘 좀비돼가는 거 봐. 그러니까 지금 거뭐 킹덤이야. 이거뭐 치료해 줘야 돼. 얘부터 일단 살려봐 그러면. 아 이건 또 나눠서 할 수도 없어? 와씨. 참. 아 생각해 줘, 어, 어, 잘 생각해 줬구만. <웃음> 아, 아 이거 어떻게 일단 좀 쉴까? 어, 일단 좀. 어 쉬... 아니면 어. 메리제인 한번 보내? 해낼지도 몰라가 돼 있잖아. 어 연비야, 어 용기 낼수 있겠어? 아니면 밥한번 먹이고 보내 자 밥은 지금 그래, 마지막 한기를 먹이자꾸나. 어, 아니 아니면 메리제인 치료하자. 아, 메리제인을 치료해. 어. 그래 누나가 치료하고, 누나 치료하고. 어, 누나가 출동해라. 어. 아까 그러니까 그 지금 만찬이네. 아, 어, 불던 그 어? 배심이 아주 좋트만. 음. 일단 넘기고 다음 턴에 가. 다음 턴에? 음. 오케이. 이건 또 뭐야? 누군가가 문을 그 어? 헉? 총총총총총총총 쏘자 탕! 어 진짜 쐈어 싸웠어 싸웠어 진짜 어? 다 괜찮아졌어 아어 ah, oh, uh. 메리 제인 괜찮아 oh. 연비 괜찮아졌어 연비 좋아 와총 oh, 부러진거 봐아총 진짜 부러졌네 어 고장났네 돌로레스 괜찮고 병났고 팀이 떨어버리고 있고 어 메리 제인 다 나았어 음 um, oh. 좋아 대급 그럼 일단은 오늘은 굶어 얘들아 오케이 오늘 굶고 메리제인 나가 컨디션 심지어 최고야 이거 뭐야? 휴대용 라디오 몰라 몰라 없어 어허 테드 배고프고 탈진이고 어허허 팀이 물좀 주고 그지? 예. 네. 메리 제인이 괜찮고 얘둘다맥이고 팀이 물좀 주고 아우 다 떨어져 가네 벌써? <웃음> 바로 내보내야겠다 엄마는 어떻게? 그냥 일단 요 정도만? 오케이 이 정도만 음, 엄마는 참아볼게 아 이거 가지고 나갈... 방독면은 씌워서 보내야 될거 아니야 연비 <웃음> 맞잖아 아니면 지도 진짜 방독면 어, 지도. 없이 나가게 연비야? 어허 <웃음> <웃음> 밖에 핵 폭발이 났는데 밖에 안죽안 <웃음> 죽을 수 있지 않을까 죽을라나 그래 뭐 연비의 마음이 그렇다면 오케 코막고가면 괜찮아 그래 근데 연비 지도 없으면은 엉 어, 가뜩이나 길못 찾는 내가 <웃음> 못 오케이, 돌아와 아니? 집에 그러니까 그 집에 네, 못돌아 지도라도, 지도라도 가져 어, 방등산을 쓰면 뭐해 그래 그래 아이고 다개처반이 났네 도구들 <웃음> <웃음> <웃음> 어떡하나 테드, 나또 배고파? 여보, 음, 뭐, 맨날 처먹는 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웃음> 맨날 처먹는 거. 여보, 너도 뭐좀 먹고 싶어요. 아, 돌로레스 목마르대요. 어, 투로레스 목마르대요. 일단 나 하나만 조금만 처먹으면 안 될까요? 음, 한 입만 드셔보시겠어요, 그러면? 음. 아, 정말 미쳐버리겠네. 우리 딸내미가 좀야무져가지고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딸이 어? 참 14일차 근데 방금 알람 울린건 그러니까 뭐야? 그니 전화... 전화 소리가... 울렸는데이 지역에 전송될지 모르는 긴급 방송을 놓치지 않기 위해 라디오를 안 갖고 왔는데요 근데? <웃음> 어, 라디오? 아니 진짜 우리 이내 가족 이거 살려고 하는 가족 맞아? <웃음>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아 이건 그냥 넘겨도 되겠다 오늘은 어 이거 뭐야? 어? 아어 그럼 딸이 접촉하고 올 수도 있겠는데? 그러네 아 믿어? 어 이거 뭐야? <웃음> 어? 도나보스 이거는 근데 내가 가야겠다 그지? 네내 <웃음> 하는거 봐 이씨. 아버지가 가야죠 <웃음> 보내버려 그냥 아픈 김에 <웃음> 저희가 무슨 힘이 있나요 아버지 하하하 오케이 알았어 내가 간다 우리, <웃음>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되네가 뭐야 받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전화를 받자 수학이 저편에서 안도의 한숨 소리가 힐 벨리라는 가까운 도시의 생존자 근데 전화 끊겼어 오씨힐 벨리 돌로레스 먹어야 되고 티미 물 태드불 돌로레스 근데 물이 너무 없으니까 물은 굼자한 편아. 물? 어. 오케이. 아, <웃음> 우젓 어, 타네. 한 편이. 어, 근데 물물 지금 보니까 나 하나 줘도 그렇게 티안 나겠는데? 나 그래서 아, 많이 안 먹었어. 너무 지나 너무 지나. 나안 맞아. 한번 눈 눌러 봐. 에이, 이 정도 뭐반 넘게 남네. 너무 티나요. 그래요. 그래? 아 근데 티미가 배고프다잖아요. 아, 그래. 한입 푸죠. 어디를... 그렇지. 어? 사가자님 뺏어 뺏어 뺏어. 안 <웃음> 죄송합니다. 야, 뺏어 뺏어. <웃음> 아 늦었어 늦었어. 그때 자리 한 채. 이건 뭐야? 에? 자기 잠깐 공원에서 데이트 좀 할까? 자기가 그럴까? 나갔다 올까 우리? <웃음> 죽어 있는 거 아니야? <웃음> 나갔다못 돌아온 거야? 아... 돌아왔어 돌아왔어 어, 근데 엄마 점점... 초록인간이야? <웃음> 엄마 초록인간이냐고 이건 뭐야? 어 토마토 수프캔 나눠 먹은 거야 우리? 와아 그런 거야? 티미 물... 아다물 마셔야 돼 우리 셋다 큰일나 어어... 셋다물 마셔야 돼아이고 무려. 없야 우리 이제 딸만 믿고 있자 안 되겠다. 이건 뭐야? 극단의 조치. 어? 이거 어떻게 훔? 아빠가 훔쳐올까 이거? 아빠 갔다 와요. 이게 노인분 이거, 노인... 이거 다 살았는데. 아들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 공리주의를 위해서 이게 한 명의 노인이 사는 게 중요해? 아니면 우리 세 명이 사는 게? 이게 약간... 근데 노인이 가지고 있는 토마토 수프가 썩었을 수도 있으니까 <웃음> 우리가 대신 먹자. 그래요. 티미가 처음 말했네. 어, 한편아, 이게 참 논리적이다. <웃음> 어, <웃음> 어, 논리적이었어. 역시 우리 팀이가 학교를 다니더니, 똑똑해. 방금 근데 총소리, 근데 방금 총소리 아니었어? 어? 저이 어? 손바닥 자국 뭐였어? 뭔데 저국? 어, 이상하다. 엄마의 옷 색깔과 얼굴 색깔이다. <웃음> <웃음> 토로인란이라니까 <토론가> 지금. <웃음> 지금 리얼 2D가 되어버렸는데? <웃음> 맞나? 어어어? 어, 어! 니들은 니들 할미 알타도 일어나! 불끄러운줄 <웃음> 알아 이놈들아! 아 우리 도망쳤대 아얘못 이겼네 아... 아... <웃음> 팀이... 배 너무 고프다는데 아 얘... 이거는 근데 조금 줘도 되겠다좀 아직은... 오케이 토마토 숲은 아직 많아 물이 문제지 지금 이건 뭐야? 여행가방 어? 야 이거 확인해보자 이거는 우리... 어, 이제... 야 이거 해야 돼 간절하니까, 우리 집 물도 없어 어 간절하니까 이건 해보자 오, 오, 똑똑똑, 오, 오 대박, 오, 좋은데 느낌? 아이시나뭐이뭐 <웃음> 뭐, 어떻게 된 거? 병 걸. 무슨 일이야? <웃음> 나뭐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지? 술 먹고 뭐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숙시 덜 됐네. 어떻게 된 거야? <웃음> 아 바다 위야. 한 모금씩 마셨다가 다. 여보! 뭐! <웃음> 우리 안 되겠다 야, 밥이라도 뭐! 먹자 야, 우리 밥이라도 먹자 안되겠다 이거 야, 뭐라도 먹고 나와야지 뭐라도 어, 어. 먹고 나와야지 에너지 있어야 돼 에너지 이거 에너지 있어야 돼 우리 밥심으로 이기자 우리 방사능을 아니 근데 지도는 또 딸내미가 가지고 가서 없어 <웃음> 이 사람 우리한테 <웃음> 길 알려달라 그랬는데 야 딸내미 언제 오니? 어 왔다! 뭔것 같은데? 왔다 왔다 기침 소리났다. 딸래미 딸래미. 기침해. 어어안 왔어. 아 엄마 소리였네. 아 엄마 소리였네 엄마. 이게 아... 뭐야 이게. 나무를 베어 버린다니 하면서 갔다고? 완전 미친 놈들인데? 야 마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거 그냥 야, 우리 딸래미 돌아오면 먹으라고. 운명. 이건 뭐 그냥 남겨놓고 죽읍시다. 야 뭐야 아 지진 왔대. 지진? 우리 다이소 손전등도 있고 이거 손전등은 챙겨야지 그치? 지진이면 이렇게. 어 왔다! 어 왔다 오는 소리다 이거 야 생존의 고수 어? 뭐야 야, 너무 정상적인 상태로 왔는데? 어, 야 지도 어? 야, 지도 좀 난리 났는데 어? 뭐, 뭐 구해왔어? 우와 그니까 러 물도 많이 야, 살충라 어, 뭐 살균제 같은 거 아니야 이거? 어오 어, 맞네 락스 같은 거? 어야 야, 책도 가져 가지... 어 좋은데요? 와중에 보이스카우트? 그래도 생존법 같은 게써 있겠지 야 총도 가져왔어 잠깐만 야 대박인데? 총도 가져왔어? 어 이거 오케이. 방독면은 찢어졌는데 아하 수프 두개그 다음에 물몇병 그리고 어 이거 생존할 수 있는 생존법 같은 거차 폭발했고 총 살충제 지도는 이제 사용 못하고 음, 근데 어. 지도에 지도 잠깐 보면은 뭐 열쇠 같은 거 있다? 아, 그래? 근데 어. 애들 이제 딸내미는 밥 하나 줘야 되고 딴 사람들 물 하나씩 줘야 된대 메리 제인도 물 줘야 되지 않나? 딸내미도 그런가? 지금 탈진했대 그랬어? 메리 제인이 아, 그러네 아, 어. 네 이 갔다오면은 다 배고프고 막 그런거봐 아, 아야 다녀오자마자 물이 한통 남는다고? 이거 위험을 내가 감수할 수 있겠지라고 하니까 준비할게 오케이 일단 일정 먼저 짜자 이거는 뭐 없으니까 군인들이랑 이 라디오 필수품이네 그러네 오케이. 야 그래도 21일 살았으면은 좀 구하러 와야 되는거 아니야 누군가는? 야 아니. 근데 2D 저정도면은 <웃음> 누구 죽인 거 아니야 저번에? 저... 저... 저... 엄마는 근데? 괜찮단다 <웃음> 아빠도 <웃음> 괜찮아 너 이만 살면 <웃음> 라디오를 못 찾아서 가긴 가야 돼 그잖아 예. 네. 그래서 켜가지고 이제 신호 잡아가지고 구해달라 해야 되니까 계속 기침하는 아 아직도 탈진이야 메리 제인 아이고 얼마나 배고팠으면 어.. 많이 피로하고 어, 목마르지 않고 오케이 이제.. 딸만 식량 한번 오케이 살진도 했어 물도 아 그러면 식량 빼고 물 <웃음> 배도 고팠어 <안는> <웃음> 참아 <웃음> 배도, 배도 고팠다고 아빠가 우리 가족 책임진다 보이스카우트 책을 지지나나겠어 총은 좀 그래, 그렇지 어, 보이스카우 책을 가지고 o y Scout, 도도 e c k it o u 오케 o y Scout, check it o u 모서리로 찍어 o u t check it o u 다 Okay, 다 k a 다 w h 다 t time is it? What <웃음> 메리제인 음식. 딸래미 왜 이렇게 탈진했니 그냥? 얼마 처먹을라 그래 지금. 신경 어? 는데 어? 어, 내가 이제 다 잘못했다고. 왔는데 지금. 팀이아 <웃음> TV는... 탈진이 아... 지쳤다 이건 거 같아. 뭐, 그래. 물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럼 밥도. 밥밥밥밥밥밥밥밥밥밥 안돼 안돼 안돼 지금. 안 돼, 안 돼. 아니 그거 봐봐. 잠깐만. 어? 있어. 어. 잠깐만 이거 뭔 소리야? 팀이가 공산 만화책은. 그중 일부에는 용감한 우주 시민 프로그램 비행사가 없다 티미가 소련의 어? 선전 묶으 어? 어? 엥? 아 사상적으로 아, 어려... 오염되고 있네 한편이 아 지금 약간 뭐라, 뭐라 해야 되지? 공산주의? 그래 그럼 사회주의에 물들고 있잖아 너 아... 지금 야 만화책 다 버려 안돼 이거 만화, 엄마 가정에 공산... 아빠 지금 없으니까 아니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없애. 어머니 왜? 저는 공산주의가 될거니데 없애! <웃음> 저는 공산주의가 될 겁니다 뭐야? <웃음> 어, 마이네임 이스 <name> 공산주의 <웃음> 어? 아니, 티미를 내보 아니 미친 인간들아 <웃음> <웃음> 없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웃음> 아니 만화책 아니 만화책을 폐기하는 걸로 했잖아 티미를 왜 내보내? 이판아주라스 <웃음> 아니 진짜... 나 복수하러 온다 <웃음> 악마가 반역자 티미를 처리했다 <웃음> 다들 미쳤어 다들 미쳤어 어 이제 엄마는 물 하나 얘는 밥 하나 이건 뭐야 젊은 가수가 이거 줘야 되냐 이거 이거 근데 제가 설정 들어갈게요 여러분 잘생겼어요 예뻐요? 아, 니 잘생긴 남자 젊은 가수야 아 그러면 그러면 그 아, 안안 돼요. 안돼안 안 돼. 안 돼, 안 돼. 왜면면은 아, 지금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러고러고 있는데 병 들고 그는데그런게 보일 리가 없잖그아그래 아, 근데 러러진 어. 머리 사이로 너무 잘생그러 콧대가. 면 음...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가 있어. 러면 그러면 그 그러면 그러면 면면 그러면 그러면 아니 면면그 물자를 우리가 더 주는거지 아... 라디오를 줄 수도 있잖아 그래요 페플면 돌아온다고도 했고 그래 어 누가 이렇게 기침을... 가래를... <웃음> 어 라디오! 어?! 오? 진짜 죽어갔다! 어이. 야 역시 진짜 천사였어 와... 야 역시 잘생기면 천사야 <웃음> 잘생긴 천사... 눈물이 날 정도로 훌륭한 노래였다 <웃음> 미국인들이 이렇게 착하고 재능도 많으니 금방 상황이 더 좋아지겠지 라디오까지 선물로 주고 아니 음. 지가아 잠깐만 그러면 딸은 물아 배도 고파? 딸이? 아 돌로레스도 밥 아이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할까? 해보도록 해요 일단 이거 이거 아빠 없으니까 지들끼리 만들어 먹는 그런 그림인데. 없을 <웃음> <어쩔> 수가 없어. <웃음> 이제 보이스 아빠가 올 거란다. 조금만 참으렴 딸. 근데 일단 이거는 지금 다 체크가 됐어. 이건 엑스지만. 어, 어. 어. 물음표 어쨌든 어 이건 뭐야? 방문 판매? 이거 어차피 못 하니까. 그렇지? 이거 어아 어, 얘는 거절해야 돼. 뭐 정부 기밀이야. 아 방문 판매는 근데 좀 의심할 수 있지. 응. <웃음> 근데 왜나안 아, 돌아올까 내가? 어? 이상한.. 이상한데? 어.. 반역죄를 시도하는 방문 판매원 지구를 떠나 <웃음> 원래 왔던 행성으로 돌아가라 그랬다 이게 뭐야 우리의 영혼이 외계군주존타에게 잡아먹힐거라고 중얼거렸다고? 미쳤네 그냥 어? 잘 쉬었어 어 메리 제인 돌아왔어 상태. 어, 상태 오오 늘은 굶어도 돼둘다 그지? 어어 오늘은 둘다 굶어도 돼둘 다. 굶어도 돼 굶어도 돼 어? 내보내.. 네 번을... 엥? 아 우와! 족제비 같은 우리 옷이 금고를 뒀었는데 그거를 꺼내오는! 이거는 어? 엄마가 갔다 와야지 그지 엄마가 갔다 올게 딸? <웃음> 갔다 와 엄마! 맛있는 거 많이 구해와! 걱정하지 말렴 아빠 언제 오냐고 어라? 어? 뭔가 갖고 왔겠지? 뭔가 갖고 왔겠지? 어? 방동면아방동면 아, 방동면. 방동면. 썩은 계란 냄새가 났고 어쩌고 아 방독면 많이네 음 엄마가 이제 물이랑 식량이 야 하나씩 남았는데 근데 이따금이면 아직 안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닐까 <웃음> 엄마 어, 불모래 이따금 이따급 물을 마셔야 한다 이거 정말 뭐라도 먹고는 정말은 매기자 <웃음> 엄마한테 매기자 말라 이런 싸가지없 없는... <목소리> 진짜 안되겠어 내가 물까지 마셜래 <웃음> 마셔버려 마셔버려 마셔 안 먹고 죽을래 어! 먹고 죽어버려 오 뭐? 라디오 이거 켜야돼 켜야돼 켜보자 오오! 오? 오. 어? 교신 되는거야? 오! 대박! 며칠 후에 온대 온대 조금만 더 살아나면 되는데 메리제인 마실 거 근데 없는데 없징 이때 아빠가 돌아와줘야 되는데 그지 이거 거래상은 어차피 거래 못하니까 넘기고 군에서 다음 지시 야 이제 거의 다야 다 됐어 살아서 살았어, 살았어 아빠만 오면 돼한 펜이한테 미안하게 됐다 이들 <웃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한편이가 있었으면 우리 다 죽었을 거야 <웃음> 어 입을 빨리 줄여야 되거든 야 근데 연비 생존력 봐병 진짜 <웃음> 와 독한년 아, <웃음> 독한년어나 <웃음> 음. 기절하고 있대 어어? 그러네 지금 큰일 났네 아 뭐가 없는데 아빠가 빨리 와야 되는데 어 이거 뭐야 참물성이 점점 없어져 간다 짐승 이거 총. 총이지 그럼 그치 총이지 어? 짐승.. 먹나? 그거 다 구워 그니까 어? 아빠 왔다! 어? 아빠 왔다! 왔다! 야 이거 봐! 야 이거 식량 갖고 왔어 식량! 야, 도끼에 총에 지금 난리 났다 야! 야방도면까지야 아들만 불쌍하게 되는데 이러면? 으빨리 <웃음> <웃음> 아, 아. 손총 한 방은 어둠 속에서 적가흐 생명체를 쫓아흐기흐흐했다 오케오케오케 이이이 우주선이었다고? 엥? 엥? 진짜로 이거 진짜 외계인 침공이었던거야? 어어 어쨌든 이거 찾았고 트럼프도 찾았고 도끼에다가 책은 잃어버렸어요 에이, 탈진했어 탈진했어 배고프고 아, 많이 아 밥이랑 물한 번씩 주자 좀 그래야 될것 같은데 그러네 마실 것 근데 나는 물은 안 맛있게, 일단. 그리고? 볼로레스는 물이다. 나는 둘 다야, 지금. 어, 그러네. 나 밥이었나? 어, 밥. 오, 근데 식량, 지금 조합 괜찮아. 조금만 버텨봐요. 역시 이게 입이 하나 준 것이. 어, 탐사 준비하자. 나 나가도 되잖아, 이러면. 야, 연비. 방독면 또 끼고 나갈 수 있어, 이번에. 좋아. 그래요. 딸을 보내보아요. 이건 뭐야? 강도가 파놓은 함정은 아닌 게 분명하다. 이건 내가 나가야지. 응. 이건 내가 나가야지. 오, 오 라디오가 지금 반응이 있는데? 설마 사나? 지독 어? 탱크. 이야. <웃음> 오 오케이 오케이. 배고프고. 탈진, 갈증. 탈진 돌로레스, 괜찮아 어, 괜찮아 그러면 나, 이렇게, 이렇게... 나, 나, 아빠 좀 먹을게? 그래요 아빠, 음... 어? 우리 연비 뭐 갖고, 나 도끼 갖고 나갈까? 그건 뭐야? 저거? 자물쇠인데 이건 뭔지 모르겠다 연비, 도끼 다룰 수 있겠니? 아니 그다음거 해봐 나 아, 이거 갖고 나갈래 하모니카 불면서 다니게? <웃음> 너 미쳤니? 드디어? 미친거야? 아 자물쇠 그 자물쇠 들고 나가볼래 자물쇠를 왜 들고 나.. 너 정말 미친거니? 이걸 왜 들고 나아 그런가? 그럼 응. 총은 좀 위험하니까 너 도끼 줄게 어때? 알았어 뭐든 해 오겠지 야 우리 한달 살았어. 와. 어떻게 저걸로 한 달을 살았냐? 자기, 우리 이제 좀 먹을까? 그럴까, 자기? <웃음> 그래요. 이제 아들 딸들이 생겨 눈치 보여서 못 먹었지만 오늘 한번 치팅 데이를 해보자. <웃음> 거예요. 자기 한입 먹어. 어, 이거 뭐야? 뭐야? 아, 탱크 우리 발견한 탱크. 아까 나가서 발견한. 에이... 대박. 이거 뭐야? 연주하고픈 강렬한 열정이. 노래하고 연주 해 우리 함께 노래 부를까 자기? 음난 좋다고 생각해요. 이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않은 우리는 좀비듀오. 음음 어쩔 TV? 아 근데 바퀴벌레 생긴 거 봐. 잠시만. 진짜 여기 생겼네? 어 심지어 방사능. 우리 근데 살충제 있거든? 맞네 이거 어쩌면 좋지 이러잖아. 잠깐만 이거 뭐라고? 살찐한 상태로 좀더 시간이 필요해 뱃속 꼬르륵 어.. 물 그냥 나는 식량, 자기는 물 <웃음> 애들 없으니까 결정이 편하네 어? 왜 이걸 하지? <웃음> 살충제가 아니라 왜.. 해보자고요어해보자고요 어, 해보자고요? 그래요? 피리 부는 내가 들고 아니고.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웃음> 어! 갔다 갔다! 하모니카 부니까 갔어! 왜왜 <웃음> 가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에? 어어... 바퀴벌레들이 보급품 갖고 왔대! 뭐야! 어 우리가 공연해준 거에 고마웠던 거야! 네. 아 내가 들고 나갈 걸! 물 조금 나물 조금 마시면 돼! 아이고 이게 밥이 아니라 뭘! 지금 밥이 넘어가요? <웃음> 이건 뭐야 거래! 한약에 관심이 많은 거래? 이거 그냥 줘버리자. 우리 한펜이도 없는데 집에 그래, 체크 어디 쓴다고 그래, 줘버리자 어? 어? 무슨 웃음 소리지? 우리 당했나? 자기 우리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아 아! <웃음> <웃음> 아하 우리.. 속았는데. 우리에게 벌을 줘야 될것 같소 그래요 음, 굶지 어? 악취 원인 뭐지? 이거 제거해야지 우리 맞지? 제거해야죠 와 35일 차인데 구하러 안 와? 세상에.. 얼마? 우나 무슨 일이야 너왜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졌니? 원신가? 이거 왜.. 너 어떻게 된거니? 이 추운가 본데? 어 어떻게 된거지? 라디오가 왜 마이너스야? 여기 라디오 있는데? 엥? 와 이상하게 뛰쳐나오더니만 어그 이상한게 라디오를 부셨나봐 어? 정상적으로 보이는거 같은데? 내가 라디오를 들고 온거 아닐까? 아 부쳐진게 아 그래도 음식들은 찾았는데 다른 그런 뭘 찾아온거야? 아야 이런거 배를 찾아온거구나 어 라디오 다시 찾아왔네 대박 잘했다 그게볼로레스물밥 연비 배고픔 지독한 병에 걸렸다고 왜 걸렸었어 밥물밥와 근데 입 하나 쭈는게 이게 좋지 <웃음> 살만 나십니까? 아 이거 아빠가 야겠지 아무래도 어떻게든 이제는 계속 가야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어 소련군이면 어쩌지 그냥 그냥 이거 확인해 이거는... 해야돼 아그래 수... 어쩔 수 없어요 어 어쩔 수 없어 이건 해야돼 확인해야돼 아빠 상태가 점점... 곰이 되어가는데 원래 저랬습니다 아 <웃음> 원래 저랬어? 캐나다인이었는데 알아듣지 못했어 음식 좀 주는게 아.. 딸내미도 지금 물 필요하대 물이랑 음식이랑 다 필요해 아 그래 먹어라 마셔라 먹어라 어 아빠 갔다올게 아빠도 도끼 가지고 갔다올게 37일차, 와 미쳤다 야 진짜 끈질기게 우리 살고있다 그 그러니까. 와중에 어어 가진거 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식량이 적었는데 약도 없고 뭐 없어 없어 없어 뭐 없어 없어 이 원야 넘겨 넘겨 뭐 없어 아하 어? 지도를 사용하라는데 지도가 없는데요? 헉. 아빠가 지도 들고 와야돼 아빠가 지도 들고 와야되네 쥐소리나지 않았냐 방금? 찌직? 쥐소리났는데 분명히? 지도 없이도 좌표를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다 틀린 생각이었다 메리제인은 배가 많이 고프다 배고프고 불. 제 어떻게든 살리고 있다 어! 이거 없애버리자 살충제 쓰자 쓰자 제발 제발 구하러 좀 와주세요 어? 왜? 어? 좀 깨끗해진 것 같은데? 아닌가? 이게 깨끗해 보여?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우리가 아니라 집이 집이 아 집이 아어 그러네 어. 그러네 그러네 여기 뭔가 엄마가 뭐. 그 사이 청소를 좀 했단다 아 그러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어 이제 물 마셔야 돼딸래미물 마셔야 되고 물 그래도 좀 많이 남아있어 어? 뭐야 <웃음> 수프 하나 누가 먹었어? 어떤 녀석이야? 너네 둘 밖에 따, 없잖아. 지금. 딸, 너니? 나는, 나는 아까 수푼 뭘그 줬잖아. 나는 그래서 다른 수푼 건드리지 않았어. 딸, 너지? 아니야, 이거 엄마야. 이거 딸이야. 이거 엄마야. 아빠가 선택해 없지만. <웃음> 없지만이라니 슬프잖아. 딸이야. <웃음> 아니야. 너 열심히. 범인은 바로 너야! 나오기만 바뀐 하면 게뭐 바뀐게 있는거야? 설마 그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통조림 하나를 먹어버린건가? 흐 <웃음> 연비는 우리에게 착하게 굴지 않을거라며 빽빽 소리를 지르더니 수프가 들어있는 캔 하나를 벽에다 던져 터뜨려 버렸다 남은 수프를 살펴보고 우리는 터진 캔이 끈으로 묶여있고 리본이 달려있었다는 걸알수 있었다 아! <웃음> 땡스기빙선물이었어 하지만 사과를 하지 않고 투디는 <웃음> 빽빽 소리를 질러대고 말았다 그러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웃음> <웃음> <웃음> 와 엄청 줄었어 엄마 굶어 어, 엄마 잘못했어 이번에 <웃음> 어? 이거 후레시 그지? 어, 어후레시지어 숨은 분, 숨은 분. 대박 41일까지 살아남았어 어! 아빠도 왔다 아빠 왔다 안돼, 아, 팀이 아빠 돌아오면 근데 안 되나? 아데 물만 들고 온것 같은데? 어! 여통조기가 하나 있어 근데 뒤에 아 근데 팀이 안 돌아오나? 팀이? 갑자기 이제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토마토는 악의 근원이며 아 그러면서 줬다고? 도끼는 내가 잃어버렸고 아 근데 지도 근데 진짜 저렇게 변하니까 다들 미신 같은 거 많이 믿는다. <웃음> 얘는 이렇게 가야 돼. 어 아, 근데 지금 물은 되게 살 만해. 어. 나는 그 나가면 100% 죽는데. 이제 돌로레스 보내야겠다. 엄마 가자. 엄마 나가야지. 어, 엄마 이번에 한번 그래. 가자. <웃음> 엄마 가면 가 볼게. 이건 뭐야? 제스 노래하던 중 메리제인이 규격 폐지 조례 반대론 안티 디세스테블리쉬먼테리안 이즘 철자를 모른다는 걸 알고 돌로레스가 크게 실망했다 홈스쿨링 연비야 어떻게 좀뭐 과외 좀 받을래? 아니 저거 모르는게 더 아니 아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 잠깐! 딸!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배워! 아이... 아, 와중에도... 지, 지식이 힘이다 이건 뭐야? 어?! 야한명병 나을 수 있는데? 와 잠깐만 아직 아프고 탈진했고 배고프고 아 물도 마셔야 되고 딸도 둘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돌로레스는 먹어야 되고 와 이거 이렇게 먹어도 되나 모르겠네 야 이거 맞아? 나한명 아 근데 이거는.. 이거는 딸을 고쳐줘야겠지? 부모라면? 근데 난 언제 고쳐줘? 아 근데 너 어차피 나갈 거잖아. 나갔다 너란니 엄마한테 말고 싶기면안 <웃음> 되겠어. 엄마 고쳐줘. 엄마 나갔다 올 거잖아. 엄마 고쳐줘. 엄마 나가기, 나가기 전에. 엄마 고 아니야. 엄마 또 병든다고. 부모의 마음. 실제 부모의 마음은 딸을 고치게 되어 있어. 그건 맞지? 와. 엄마 나가. 오. 그럼 방독면만좀줘 아, 방독면을 아, 총, 총 줄게 총 어때? 오케이 그냥 쏴버려, 누가 옆에 보면 그래요, 갔다올게요 한 팬이는 사고였습니다, 여러분 한 팬이가 나갈 줄 몰랐다고요 만화책만 버리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한 팬이를 버린 게 아니라고요 한 팬이 여긴 없어요, 여보! 한 팬이 죽었다고요! <웃음> 한편이 목소리가 안들린다고 했지 어? 한편이니 어? 밖에서 만났구나? 한편아저왜 버리셨어요? 한편아 <웃음> 아니야 엄만들 버린게 아니란다 우와 근데 메리제인 탈진인데 나머지 다 괜찮아 오. 어 근데 어 아, 나도 지금 탈진만 풀리면 일단 한번 굶어 아 도끼 가방 아 지루한 건 어쩔 수 없지 어? 누구 왔는데? 똑똑똑? 구하러 왔나? 제발 아또나 봤을 때뭐 어디로 왔어 엄청 두들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배고프지만 오케이 오케이 아빠 밥 조금 먹을게 이건 뭐야 아 몰라 야 이거 60일 살? 아 60일 못살것 같은데 이거 뭐야.. 안 돼? 이거 어떻게? 60에 살아야 돼? 아니 뭐 그런 건 모르는데 아 몰라 물 조금 어물 조금 어 물은 많아 물은 많아 야 어떻게든 살아보자 이건 뭐야 돌을 하나 살아 이걸 왜 사? 그지 이거 사봐 사보라고? 왠지 저런 데서 막 총알 같은 걸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 딸 믿는다 그러면. 미친 놈이었던 거지. 딸 믿어. 오또 라디오 소리 난다. 오. 공짜로 돌을 진짜 행운의 돌이라고 했는데 나 믿어본다 일단. 못 마르지 않다 이거 굶어도 돼. 아나 지도가 없다 어떡하냐 엄마가 진짜 지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무조건인데? 응 음, 그니까 어, 엄마가 지도 가지고 오면 살수 있을 것 같은데? 가야 돼, 이걸? 근데 이거 야, 아빠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아빠가 가서 지도를 어떻게든 가지고 와야 돼. 그래야 그래요. 우리라도 살아. <웃음> 아나 미치겠다, 진짜. 우리 딸, 니만 상태 제일 좋은 거 아니 지금? <웃음> 아니야. 이게 뭐야? 둘다물 물은 괜찮아 물은 괜찮아 와 이거 심각하대 이거 근데 방독면 가져가야돼 맞지? 어 방독면 가져갈 아빠 다녀올껴! 다녀와 아빠 나만 남았어 우와 잘 쉬었고 목마르지않은 상태 너무 좋아 상태 너무 좋아 혼자 여기서 먹으면 진짜 배신이지 여기서 먹으면 팀이 영혼이 와서 이제 한편이 영혼이 와서 죽이는 거야 <웃음> 연비야 응? 라디오 만질 생각도 하지마 <웃음> 왜? 손 대지마 만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 지금 연비랑 비슷한 거 보니까 만지면 안돼 내가 고함 치면 <웃음> 너손 대면 안돼 안돼 너손 대면 안돼 고쳐질 거야 손도 대지마 아빠가 나가기 전에 딱 당부하고 왔어 이미 그래 소리 이미 잘 나잖아 <웃음>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별다른 걱정거리도 없어 그냥 넘길, 넘겨도 돼 어! 라디오! 이걸.. 고장났으면 큰일할뻔했네 메리 제임만 든네 이걸? 야 근데 그 드르륵한 소리 뭐였냐? 엥? 아 물, 음식 와 남은 거.. 와.. 어 음식 한번 쉬어 어오오 생존 좋아 어 맨홀 그래 조사. 좋아 응, 저 별표는 뭐데 별표의 느낌표 저게 그거야 지도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거아야 우리 52일 살았어 어쨌든 아우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아닌데 어 지도가 지도가 지도가 어, 지도 야! 야, 야, 야, 야 와와할수 있어 야, 일단 음식 한번 먹고 이건 뭐야 벽에서 슥 떨어지는 바람에 아 지도가 이거 열어 봐야지. 금고그지러고별 네. 지도를 사용하여 군이 위치. 이거 이제 탐사 나갈 때 지도가져 어 가면 되겠다. 어, 일단 열어 봐. 편도 티켓. 디... 어, 끝. 끝. 뭐야? 어떻게 된 건데? 지도가 어떻게 왜 갑자기 벽에서 내려온건지 모르겠지만 보급품 어 아빠 죽었어 아아아아아아아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아니, <웃음> 아 아빠가 죽으면 끝인가 보다. 그런 건가? 어. 이야 대박. 아 이거를 딸만 남기고 가버리네. 야그나 생존력 무슨? <웃음> 끝까지 진짜 독하게 살아났네 연비 그냥.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처음으로 한번 60초에 반에 야 다음번에 한번 도전 한번 다시 해보자. 이거 재밌네. 오케이. 어 아, 근데 그때는 좀 제대로 구해서 가자 진짜 제대로 이거는 약간 리세마라를 안 했잖아 그냥 되는대로 했잖아 음음 음, 다음번엔 리세마라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자 어 엔딩도 많다고요 오케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째고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초대다요